어, 잘한 것 같다. 되게 좋네. 오, 이젠 어? So cute. 와. 대구마트 캠핑장 왔습니다. Go to the right down there or to the left. t h yeah, e r 스 오케이, places? Okay, thank you, Nick. You. You're welcome. Thank you, Thank y 아 e 요 e 우 a 다 usted está. Que 이거 놓고 t r o s t 거 n e m e s e s g e t it 안 보여서 아줌마는 설거지하고 애는 밑에 들어가안 기어나는데. 봐봐. 아빠. 뭐 먹어? 고 먹어, 이거? 자, 아, 아, 여기. 너먹 그렇고. 뭐 먹어? 음, 화창하네. 음. 화창하나? 화창하네. 지금 여기는 덴마크의 저희 집 앞마당입니다. 여기까지 다 우리지. 우리도네요. <웃음> 집에 들어오면. 아무리 우겨봐도 태양은내 곁에 눈부시네 눈을 뜰 수가 없네요. 저 원래 싼값도 없는데. 데모크핀 섬에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. 레스게이. <목소리> 이야! 어 강아지야. <웃음> 슈퍼인데 슈퍼에서 어? 햄버거 직접 만들어 주네, 이렇게. 이런 느낌. 예, 가 가즈... 잘하는... 방금 간 텐... 캠핑장은 미리 예약 안 해서 꽉찼어꽉 찼다고 못 들어갔습니다. 이제 꼭 전화해서 예약하려고요. 무사히 체크인하고 이제 들어갑니다. 여기도 좋을 것 같대요. 1방으로 이상한 시대야, 되는데. 이박 하고 싶은데 어차피 텐트 치고 또편트 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1박 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덴마크는 캠핑장이 애기들을 위한 뭐 키즈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좋네요 지금 여기 번호가 안 적혀져 있어서 스페이스를 알지를 못하겠네요 저 옆집 아저씨도 모르는고 대충 다더 갑니다 번호가 없어 지 끝입 칩니다. 빼라면 빼야죠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오늘은 일박만 할거기 때문에 대충 쳤습니다. 입건 안하고 그냥 좀 방만 잡히게. w 아, e 아, e are you from? Denmark. Denmark. 아, e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거 <놀람> 쪽팔린다 이거 찾으서 먹겠다 서어 갔다가 해 이거 귀밥 <놀람> 못먹겠어요 밥이 이상해. 커져가 밥을 못 먹겠네. 팔리 눈에 지금 물이 더스 들어갔는데도. 나키스. 아, 예스. 네, 아이 메이크 어떻게 하자. 말을 물어봐. 채널, 이 채널. What's your channel? <laughs> <laughs> <laughs> It's It's a, Danish i s d a n i y s name. I can use do it. We find long. g o y d job. Oh, <laughs> so cute. <Wow. laughs> Thank you. Ja, <laughs> bye bye. bye, bye. Next, week. Next week, bye bye. Bye bye. <laughs> She's a